옴 메디 영화는 언더커버 부인 영화를 요약합니다. mrs 언더커버는 어노슈리 메타가 감독하고 에이비어 센고프타, 어노슈리 메타, 버론 버자지, 이샨 섹스너및 손일샤가 제작한 2023년 인도 힌디어 스파이 코미디 영화입니다. 영화배우는 주요 역할을 맡은 라디카 에프트, 소미트비아스 및 러제시 셔마입니다. 영화는 자신을 보통 남자라고 부르는 한 남자가 아름다운 소녀와 데이트를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간다는 명분으로 그녀를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 잔인하게 죽인다 그녀를 죽이기 전에 그는 그녀가 변호사로서 고객의 남편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어떻게 얻었는지 설명하는 그녀의 전화로 비디오를 만들고 뉴스 채널에 방송합니다 레인질러가 이끄는 특수부대 팀은 강인하고 독립적인 직업 여성을 노리는 연쇄 살인마 카먼 만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평범한 남자는 낮에는 사무직을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산다. 그는 특수부대를 주시하고 그들의 마지막 요원 중한 명을 죽이는 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레인질러 는 주부이며 때때로 일에 서툴고 남편 시댁과 함께 살고 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는 비밀요원 도어가를 찾습니다. 레인질러는 그녀에게 비밀리에 가서 평범한 사람의 정체를 밝히도록 설득합니다. 도어가는 13년이 지났고 그녀의 표지가 이제 그녀의 삶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뚱뚱하게 거절합니다. 인내로 레인질러는 도어가가 일을 하도록 설득합니다. 그녀는 재교육을 요청하지만 레인질러는 그녀를 일반인의 두더지에 노출시킬 것이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그녀의 첫 번째 임무는 오후 8시 30분 빅토리아 기념관에서 패키들 교환할 사람을 쫓는 것이다. 도어가는 재치가 뛰어나고 잠복작업과 가사 업무의 균형을 유지하고 여대에 들어가는 사람을 추적합니다. 한편 도어가는 옆집에 집을 빌린 아이샤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다음으로 도어가는 같은 대학의 과정을 배정받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를 조롱하고 그녀가 코스를 수강하는 것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이 대화는 시어머니가 엿듣습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어떻게 좋은 남편이 아내를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녀의 노력을 지원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대학 첫날 도어가는 그곳에서 교사인 아이샤를 만납니다. 나중에 그녀에게 알려지지 않은 첫 수업에서 그녀는 강사어저서인 평범한 남자와 대면합니다. 밤이 되면 도어가는 아들의 장난감 총과 비디오 게임으로 기술을 연마하고 낮에는 일반인이 누구인지 추적하려고 합니다. 한편 어전은 자신의 대학에서 열리는 예술공연에 참석하기 위해 여성인 주의 cm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레인질러는 평범한 사람을 밝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cm에게 초대를 수락하도록 요청합니다. 우연히 도어가는 남편과 아이샤의 낭만적인 대화를 읽고 충격을 받고 그녀의 의무보고를 중단합니다. 레인질러는 그녀의 집을 방문하고 남편의 채팅 피드를 받는 대가로 그녀의 의무에 다시 보고하도록 설득합니다. 아이샤는 가장 큰 작업 즉시엠을 죽이기 전에 모든 느슨한 끝을 묻고 싶어하는 어저의 두더지로 밝혀졌습니다. 아이샤는 도어가의 남편을 비밀 요원으로 착각하고 그를 제거하기 위해 그를 호텔로 부릅니다. 메시지를 받은 두르가는 아슬아슬하게 남편을 구한다. 그녀의 남편은 그녀의 새로운 아바타에 충격을 받지만 그녀의 위장이 날아가지 않도록 구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늦은 밤 아이샤는 도어가를 죽이려고 시도하지만 도어가 자신에 의해 제거됩니다. 다음날 cm이 있는 대학 공연에서 도어가는 어저가 홀을 떠나는 것을 발견하고 그가 평범한 사람이며 목표는 마지막에 색종이 조각이 날리면서 폭발할 폭탄에 의해 제거될 cm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성능 도어가는 폭탄을 확산시키고 홀에서 대피하고 어저를 모퉁이에 놓고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탈출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그는 그녀에게 대면하고 특수부대에는 법정에서 유지할 수 있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으며 몇 시간 안에 자유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어가는 그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를 죽이고 희생자들에게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비디오를 만드는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cm은 이에 동의하고 다음날 일반인이 죽었다는 소식이 공개됩니다. 도어가의 남편은 그녀를 속인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그녀는 진심이 없기 때문에 그의 사과를 받아들이 기를 거부합니다. 영화는 레인질러가 새로운 표지 로 그녀에게 새로운 임무를 할당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어전은 자신을 제거하려는 콜카타의 비밀요원에 대해 현명하게 알아 내려고 합니다. 기록에는 도어가의 남편 이름이 등록되어 있으므로 어저는 실제 대리인이 도어가일 수 있다고 추측조차 하지 않습니다. 특수부대 팀조차 그것이 9001 요원인 두루가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두루가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잠복근무를 했기 때문에 요원으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특수부대의 요청을 받은 후 다시 훈련하고 행동에 나서려고 합니다. 주부로서 도어가는 그녀가 실제로 꿈꾸던 것과는 매우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특별한 소명이 있다고 확신한 후 그녀는 살인자를 찾아 감옥에 가두는데 헌신하기로 결심합니다. 따라서 도어가는 비밀 특수요원 으로 콜카터걸스 칼리지의 여성 권한 부여 세션에 참여하고 레인 질러 주장 러제시 셔마 차절, 넝거나 루이프로벌 넉셔커프어 및 아디데 지원을 받습니다. 운전과 총격훈련과 함께 그녀는 용의자의 모든 움직임을 확인합니다. 그녀는 먼저 아디들 의심하고 따라서 그의 행방에 대해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런 다음 그녀는 팀과 함께 아디들 파악하고 그가 의심스러운 일과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중에 그녀는 남편에게 절박한 메시지가 전송되는 것을 알아차리고 우연히 그것을 읽었을 때 그것이 이웃 아이셔 러신이 바트 터차어에요 내게서 온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불안해하면서도 남편을 적발하기 위해 따라간다. 그러나 그녀는 아이셔가 도어가의 남편을 에이전트로 간주하여 제거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따라서 도어가는 아이셔가 계획한 문제에서 남편을 제거합니다. 도어가는 차를 운전하고 남편을 쫓는 놈들과 싸워 남편을 놀라게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팀은 아이셔와 어저 사이에 무언가가 있음을 천천히 이해하고 도어가가 어저를 따라갈 때 그가 더 카먼만 짐을 알게 됩니다. 아이셔는 도어가의 계획이 의심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도어가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만큼 숙련되고 지능적인 도어가는 아이셔를 죽입니다. 도어가의 팀은 아이셔를 제거하는데 그녀를 돕고 어저가 살인에 대해 아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음 날 행사는 소란 없이 시작됩니다. 임파워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한 여성은 댄스 퍼포먼스를 선보였는데 두루가가 춤을 추면서 그의 손에 난 자국과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며 보통 남자가 아재임을 확인시켜준다. 도어가는 점들을 연결하고 공연이 끝날 때 날릴 색종이 조각에 수상한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즉시 지하실로 이동하여 그녀가 그것을 확산시키지 않으면 폭발할 폭탄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폭탄을 확산하고 팀에 알리고 어저를 붙잡을 때 승리합니다. 어저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을 알고 도어가는 19명의 여성에게 준 것과 동일한 죽음을 그에게 주기로 결정합니다. 그녀는 그를 싸우고 기록하고 죽입니다. 따라서 도어가는 그녀가 그 이상을 할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주부라고 불리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매우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특수요원으로 계속 활동 하고 싶어 특수부대 은신처를 찾아가 는데 그곳에서 서장은 계속하려면 이라고 적힌 종이를 건넨다. 다른 사건을 밝히기 위해 잠복합니다.